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부동산 정보로서 설계가 잘된 꼬마 빌딩을 매입하는 방법 또는 상가주택의 설계를 잘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상가주택 즉 꼬마 빌딩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전문가로서 좋은 상가주택이란 입지조건 수익성 경쟁력 객관성, 좋은 설계와 디자인, 거주성과 임대성, 부동산적인 장래성 또는 건축이나 매입하는 목적이 맞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가운데 지난 영상들에서는 입지조건과 수익성, 경쟁력, 객관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는데 이네 영상들은 아래 더보기에 링크해 놓을 테니 참고하시기 바라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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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첫 번째로 상가주택에서 설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아파트를 비롯한 집 그리고 상가주택 등 모든 건축물은 설계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즉 구조와 기능, 미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좋은 집이나 건물은 튼튼하면서도 사용하기 편리하면서도 아름다워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설계이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다른 분야와는 달리 건축은 종합예술로서 다른 예술 즉 미술이나 음악 문학 등은 그저 아름답고 듣기에 좋으며 재미있으면 그만이지만 건축이란 아름다우면서도 튼튼하면서도 또 사용하기에도 편리해야 하면서도 특히 이 상가주택은 공사비 등 사업성도 맞아야 하고 수익성이 높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장차 부동산적인 장래성도 좋아야 하면서도 건축주 마음에 들어야 하며 또 각종 건축관련법과 지구나인 지침 등 규정에 맞아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이 대부분의 사항들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설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쉽지 않다고는 하지만 건축, 특히 상가주택과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러한 건물들을 전문으로 설계하다 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설계가 잘된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그렇다면 설계가 잘된 건물은 과연 어떤 건물일까요? 당연히 위에서 설명한 건축의 중요 3요소인 튼튼하면서도 사용하기 좋으면서도 아름다운 건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모두 다 만족시킨다는 것은 사실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경우라도 구조, 즉 튼튼한 것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지만 사용하기 좋게 하다보면 아름다운 것이 희생되고 또 반대로 하다보면 사용하기 불편한 건물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기념비적인 건물은 사업성이 좋지 않고 사용하기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건물의 보름감이나 외관에 비중을 두지만 사실 상가주택이나 아파트, 주택 등과 같은 건물은 물론 아름다우면 더 좋겠지만 아무래도 기능적인 건물로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또 경제성이나 수익성, 특히 부동산적인 장례성이 좋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가주택은 아무리 기능적인 건물이라지만 얼마간 사용하다 보면 그러한 기능보다 건물의 외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외관에 따라서 임대도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것이 좋은 설계를 한 건물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왜 설계를 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이제 건물의 모든 것은 설계가 좌한다는데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설계에 따라 공사비, 공사기간 등 공사의 전반적인 것과 또 건물의 사용기간 동안 건물의 유지와 사후관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시공도 중요하지요 품질에 관한 것이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데 그러나 사실 공사란 설계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모든 설계도서만 잘 따른다면 품질이나 공사비, 공사기간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가 부실하고 문제가 있다 보면 건물의 구조, 기능, 및이 3요소는 말할 것도 없고 수익성이나 사업성, 부동산적인 장례성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공사기간 동안 이런 저런 이유로 변경되는 것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건축주와 시공자, 설계자나 감리자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는가 하면 이로 인해서 공사비나 공사기간이 늘어나거나 심한 경우 분쟁까지 빚어지는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소규모 건물인 경우에 일반 건축주들이 건축이나 설계 또는 도면 등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현장감이 떨어져 설계 변경이나 자재 등이 많이 바뀌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대부분이 설계로 인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설계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건축은 다양합니다. 건물의 종류도 많고 또 지역도 제각각이죠. 그러니까 상가주택, 빌딩, 아파트, 병원, 공장 등 수많은 종류의 건축물이 있고 또 기존의 일반지역과 최근 많이 추성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 즉 신도시 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 등 설계자는 그 어떤 건물이나 지역도 설계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건축은 기술적인 분야로 경험과 실적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또한 이제는 전문화, 세분화된 세상으로 모든 것을 하는 일반적인 제너럴리스트보다 특정 분야나 건물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인 스페셜리스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특히 건축이란 옷이나 구두를 사는 것과는 달리 거의 자기의 전재산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실험정신이나 아니면 말고식으로 해서는 결코 안되는 일이며 건물, 특히 상가주택이란 건축, 설비, 전기, 소방 등 다른 어느 분야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학교나 빌딩과는 달리 24시간 연중 무휴 사용되는 건물이다 보니 하자 등 사후관리도 중요한 건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지역마다 각기 다른 건축 관련 조례와 지구단위 지침 그리고 신도시 건축의 특성을 잘 이해하며 설계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바로 충분한 경험과 실적을 가진 전문성이 요구되며 특히 이렇게 복잡한 건물에 건축허가 등도 까다로워서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설계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즉, 설계란 그야말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작업이므로 모든 일을 서두르는 것이 좋지 않듯이 설계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계자에게 여유를 주는 것이 설계자는 말할 것도 없고 건물을 짓는 건축주에게도 좋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을 고려하는 것이 설계를 잘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객관성 있는 궁합빌딩을 매입하는 방법 객관성 있는 상가주택의 설계와 건축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상가주택에서 설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로 설계가 잘된 건물은 어떤 건물일까 세 번째로 왜 설계를 잘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설계를 잘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설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의 중요성, 기획의 중요성,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설계 도면 보는 법, 주차장 설계, 일조권, 지구 단위, 행정 절차 등 구체적인 설계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영상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서 주요한 것들은 아래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내용들은 비단 이런 건물을 설계나 건축할 때 뿐만 아니라 이런 건물을 매입할 때도 설계된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데 엄청난 자금이 투자되는 일인 만큼 부동산 사무소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설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것을 강추하며 이제까지 그동안 이런 건물의 설계와 많은 건축주들을 만나면서 느낌점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또 다음 영상에서는 계속해서 거주성과 임대성 또 부동산적인 장래성 또 건축이나 매입하는 목적 또는 공사, 시공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이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